어디서 오셨어요 미량서. 미량? 예. 미량에서 지금 변화 오신 거예요? 예예. 견학 예. 아. 왔죠. 예. 부직포 이건 몇년 씁니까? 뭐 관리 잘하시면은 한한한오 년. 5 5년. 네, 년도 씁니다. 제 최초 출제 처리할 때 아, 고울 입니까 뭡니까? 그 그것도 제출 칩니까 고울은 잘못 치시면 네. 그 풀은 안날 수가 있겠지만 고울에 약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니, 아드님도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들이고, 아이 사람은 내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 <웃음> 제일 가까운 사이. 네. 아드님. 네. 아드님이 왜 오셨어요? 기농을 하게 되면, 어. 네. 마누농산 아버지가 좀 이렇게 경쟁하시는 것을 이어받아서, 네. 한번 해볼까 생각이 있어서. 예. 아, 젊은 피가 또 이게 수요됐네요, 그죠? <웃음> 네. 너무 이제 고생하시는 모습들이 많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기계화시켜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다리 면적당 좀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을까 농촌 인력들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돈을 줘도 사람을 뭐 예전처럼 뭐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초제 방지하는 겁니까? 제초제도 되고 뒤에다가 달면 여기... 오, 음? 연장시킬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피복까지 예. 다 같이 되는 겁니다. 아, 피복까지? 네, 예, 피복까지 예. 되는데, 이제 요즘은 또 피복을 하고, 그 다음 또 나중에 걷어내고 그런 거. 피복은 어떻게 가면 동력이 또 연결됩니다? 그냥 끌고 가면 가는 아 속도에 의해서 피복이 됩니다. 아, 여기, 여기 이제 부착해가지고. 예, 예. 아, 예. 속도가 하루에 뭐망치어놓고 작업하기 시작하면 하루 한 4, 5 0 0평아하드가이요네 4, 5 0 0평 정도 뭐 2만평 한뭐 5일 안에 다 끝낼 수있어니뭐한해 하면 기계값 하면 네, 입구, 예. 인건비 빼내죠? 예. 여기 마늘을 채워놓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마늘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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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어 놓은 거랑, 음. 요거랑은 차이가, 어, 에버, 깊이가 차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겨울에 동해 입는 걸 훨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을 약간 깊게 심어주게 되면. 그 손으로 심어도 보식 한번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것처럼 예, 예. 똑같이 보식 한번 하면, 음. 뭐, 거의. 사람 손으로 심은 거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트랙터 그러면은 <웃음> 한 어느 정도 마력수 해야 됩니까? 트랙터가 이 정도 사용하시려면 한 50마력 이상 정도 되면은 충분하게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거든요. 아 네. 멀칭도 안 가신다 하실지 않습니까? 네, 멀칭 지금 안 하고 그냥 위에 지금 가면 바, 마늘 밭에 가면 보지포만 씌워져 갖고 있습니다. 아, 부지포는 덮으셨어요? 네, 네. 겨울에 당연히 보지포는 덮어줘야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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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해 음, 입을 음, 확률도 음, 있고 그다음 수분 수분 자체가 증발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음. 피부에 있지 않으면 음. 지금 수, 음. 수, 음. 수분도 음.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음. 씌워주는 게 훨씬 더 예.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되죠 멀칭을 안 하면 음. 음. 성장은 한 3월 중순 4월 초까지는 눈으로 봤었을 때는 어, 비닐 씌워서 손으로 심는 게 성장이 더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땅 지원 자체가 음. 그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예. 성장이 빠를 수밖에 예예. 없죠. 근데 이제 날씨가 뜨거워 지기 시작하면 음. 한낮 기온이 25도가 넘어가고 음. 30도 정도가 됐었을 때는 음. 비닐 피복을 해놓은 마늘들은 이제 고온이 되니까 예예. 마늘이 그 25도, 6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성장을 좀 느리게 하거든요. 예. 근데 어 멀칭을 안하고 기계를 심은 마늘들은 뜨거워져도 안에 이제 열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 그때부터 렇지그 수분 관리만 해주실 수 있고 풀만 잡으실 수 있으면 예. 4월, 5월달에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음. 음. 멀칭 안 깔고 발을 파종하고 난 다음에 갈리기로 한번 듣고 고랑을 예. 아, 예. 한번 예. 배수되게끔 예, 예, 예. 한번 갈리기질을 그 해주고 꺼놓고 그그 네. 그 네. 그 네. 네. 그다음그 위에다가 반화 예. 음. 이제제 풀이 안 나게끔 그 처리를 하죠. 음. 제첫제 처리할 때 고울, 고울입니까? 안 뭡니까? 안 뭡니까 뭐. 그, 그것도 어떻게 니까 고울은 잘못 치시면, 예. 그, 풀은 안날 수가 있겠지만, 고울에 약해를 입을 수, 확률이 높습니다. 예. 또왜 그러냐 하면, 어, 농가분들이 고울을 사용하시면, 잘 사용하면은 그게 엄청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예. 일반 스톰프, 라쏘 이런 거에 비해서 고울이 풀안 나게 하는 거 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예. 가격도 비싸지만. 예. 그런데, 어, 만약에 오늘, 파종을 하고 제초제를 살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물을 판다든지 아니면 바로 비가 왔다. 네. 그러면 그 물에 따, 그물 따라서 고울이 땅속에 스며들면서 마늘 뿌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묻었다. 네. 그러면 바로 피해를 봅니다. 네. 고울을 살포했었을 때는 어, 살포하고 난 다음에 한 가스가 날아가고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이랑 요 고랑은 이제 다시 한번 더 관리 작업 하신 거고거지 관리기 응, 한 거고 네. 이제 요거는 토둑을 먼저 형성을 시켜서 만들어 놓고 예. 아. 잘 났네요. 그러야기는 마늘이 크다. 여기 이제 조금 결춘하면 중간 중간에 한두 개결춘하는 거는 아 어, 옆에 마늘들이 막 예, 마늘 성장을 예. 다 하기 때문에 맞다. 아무 지장이 예. 없을 거. 부직포 이걸 몇년 씁니까? 뭐 관리 잘 하시면은 한한한 한 어, 5년. 네 예, 5년도 씁니다. 추 추비, 준비할 때는 왜 하죠? 기계가 합니까? 주... 트랙터. 아니, 여기, 수비할 때는 전부 다 손으로 줍니다, 저희. 손으로? 네. 예. 질 묻히고, 뭐 이고이렇 뿌리.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 저희가 완효성 코팅 비료를 사용했기 예. 때문에 비료를 예. 그렇게 많이 주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음, 음. 주황색 이렇게 코팅되는 비료들이 있죠? 아. 게 이제 예. 지금 터져 나온 거거든요? 이제 터져 나온 건데, 땅 속에 있는 비료들은 아직까지 캡슐이 터지질 않고 그냥 아. 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비료도 이거 비사다 니까 <웃음> 그렇지만, 이게, 겨울 내도록 양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스마트팜 가는 그 비료, 네 센팜 비료 네. 음. 처음 할때 조금 비료를 넉넉하게 음. 넣고 난 다음에 어 비료기가 꾸준하게 용출될 음. 수 있게끔 그렇게 네. 맨 앞쪽이 높고 뒤가 네. 낮아서 네.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네. 물이 무르는 양 뒤로 다 흘러 나오게끔 네. 부족하면 이제 스프링클로 시설로 물을 주면 되지만 네. 뭐 마늘이든 양파든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기면. 네. 농사가 그냥 망쳐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할 정도지. 아. 이, 이걸 멀칭을 안 깔고 하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크게 다 멀칭을 다 깔고 하거든. 예.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태양이 많지. 멀칭 안 하고도 마늘 농사 되더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는 멀칭 다 깔거든. 아. <웃음> 네. 멀칭 까는 게 돈이잖아요, 또. 그렇죠. 돈만, 정도. 돈만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손이 첫째야. 어, 일손이 더 귀하다 하는 게돈 드는 부담도. 일손을 못 빌려, 돈 주고도. 많은 농가 분들이 많이 두려워 하시더니 어, 어. 이게 풀, 제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겨울 됐을 때 이제 어떤 냉해 피해 어. 이것 때문에 멀칭을 깔아야 된다라고 지조하시는데 그렇죠. 이승민 이 슈퍼농부께서는 이제 고러한 어떤 어떻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뛰어넘으면서, 어, 일단 수확량을 떠나서, 일단은 이제 현재 이제 이렇게 시험적으로 이제 도전하시는 게 불안한, 불안해서 잘 많이 못하는 사람들이. 음. 예, 그런 점에서 되게 이제 배울 점이 많으신. 성공합 예 예, 예, 예. 지금 선부자이시네요 <웃음> 보니까. 여기 또 농법 자체가 또 이렇게 좀 혁신적인 농법으로 지금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상당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오늘 견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웃음> 네. 한국 농수산 t v 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농부들이 네.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많이 오세요. 시청해 주십시오. <웃음>